이 가슈 예 이거 다음부터 뭐못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마녀의 집에서 묵는다니응뭐 음? 뭐라고 시신거인데 들었어 방금 아니 못, 못 들었는데 아니 자꾸 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마녀의 집에서 묵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소리 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잘못 들었겠지 우리가 가는 펜션은 되게 좋은 쿠키 하우스인데 그래 그 이름이 다른데 뭔가 좀 수상한데 근데 양이도 여기 어딘지 모른다고 했지? 응 음. 이거 아무래도 그 마녀의 집 동화책으로 들어온 게 맞구만 여기가 그 조약돌 서 섬이라고 관광지로 유명해 아 그래? 나 처음 들어보는데? 와. 그래서 매년 감사제가 열리는 데. 근데 감사제는 저번에 끝났다 하대? 아 그래? 근데 너네는 왜 축제 끝나고 나서 왔어? 아나 날짜를 잘못 알아갖고 보들이구만 아못 봐도 너무 아쉬워요 음. 아쉬워 나니고래? 이게 무슨 일이야? 나니고래? <웃음> 어, <얘가 멀쩡한> <웃음> 아 얘가 멀쩡한데 해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아 멀쩡해! <웃음> 어 그래 아냐 니야 일단은 내가 오늘 펜션 예약해줄테니까 음. 오늘 잠자리는 걱정하지 말고 내일 물때에 음. 어. 나갈 수 있으면 내가 육지로 보내줄게 어 그래? 경찰서 가갖고 너네 집도 찾고 그래 할쓰같다 그래 그래 여긴 경찰서가 그렇지? 없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아이 아이고 알았다니까. 어, 뭐야, 뭐, 뭐. 와우 열몇 차? 벨베리 카요스, 와? 우 헬로! l 컴투 e l c 뭐 외국인이세요? 아편트하고셨나요 예? 아아 응? 뭐라고요?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라고요? 예. 고고카로 예약했는데 제가 쭉. 일어나이 생겨갖고 여기 한명더 추가할건데 괜찮나요? 음.. 예스! 한명 더! 주역들 다섯 개 더! give 깁미! 해요! 아, 외국인이신가보다! 에이. 어, 아.. 여기요.. 어.. 예스! 땡큐! 오오오오오오! 으허아.. 아.. 헬로우! 와우.. 유얼 털! 신기한 푸른빛! 너무 예쁘네요! 몰라? 아. 아아예 알죠 알죠 아예 감사합니다 okay. 예 팔로미 well, 아, 펜션 소개해요 아, 네. 예예예나냐 언니 너만 믿는다 네가 가서 말좀 해라 그래, 그래. 오케이만해 그냥 오케이 너 히스토니까 아, 그래? 너가 잘 알겠지 오 그래 그래 어 and 이 펜션 take up your shoes 해요 에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신발 벗으라고 아어 아. 내가 너만 믿는다 나나나 아. 나, 나 믿지 마라잉 신발 벗자 Please take off your shoes. 아, 어, 벗었어요, 오케이, 벗었어요. 오케이. 예, 홀딱 했습니다 이. 음. 응? 왜요? 세요 뭐죠 이게? 약돌섬 감사제 금상 최치? 감사제 베이킹 콘테스트 1등. i t 아. 기대해요. 오오 오, 오, 디노. 오오오빵 아, 빵, 어, 빵, 빵 준다는 오케이, 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침대, 침대 세 개. 세대 차이. 예 yeah. 아, 아, 아. <웃음> 세 분이서 입방 써요. 네. And b b 장 이쪽이에요. 따라오다. 오케이, 어, 오케이. 따라오다라고? 아, 어? 따라오다? 말이 왜 저래? 어? 야, 이거 맨발로 가는 거야, 이제? 아, 바닥이 깨끗하네. 맨발로 다녀도 되겠다, 야. 어? 야, 얘들아, 신발 좀신고 가라. 야, 신발 벗고 서어도 뭐 돼. 맞아, 맞아. 바로 앞인데, 뭐 어때? 좀 이따 잘 씻어라. 이 알겠어. 여기서 이따 저녁 먹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앤... 근데, 바베큐 예? 먹어요, 저녁? 디너 바베큐? 예스? 오 디노 바베큐인데 뭘 기대해? 아니 바베큐가 얼마나 야. 맛있는데 아니 그니까 그거는 딱히 요리가 그렇게 막 거시기하지 않잖아 맛있잖아 암튼 에에에튼 오케이 오케이 나잘 구워요 고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예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예, 예. and 다른 장소 팔로미 예 h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다른 장소 어 나도 또 있어? 오케이 야가 너 진짜 영어 잘한다 오응 머쓱 어 다른 뭐? 곳다 가도 되는데, 여기 창고, 프라이빗 플레이스... 어... 아 so 이쪽으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유어, 유어, p 라이빗플레 e 스 아, 오케이? Okay, okay.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노다지, 노다지, 노다지구요 오케이... 이쪽 도시 인사해요. e 니즈 창고 관리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말 걸어도 안녕하세요. 되는 파트? 어어 말씀이 예? 없으시네. 예. 어 헨젤 그레텔이라고 하는디? 그게 누구죠? 어, 근데 도시한테 인사했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는구만. 어게 아프신가? 아프사도 앞에서 아프? 아프다고 하지 말랬지. 야야 야, 누구들 알았어, 알았어. 좀 이상하다. 어이 사람 면전에고 그런 말하는 거 아니오? 그 인게 아니야 조심혀. 아니 도시. 아, 도시. 예. 예. 도시. 예. 예, 도시가 말하는 헨젤 어쩌구가 핸드 클렌징 젤 what? 이 시국 위 니드 핸드 클렌징 젤 예야 아하 아! <웃음> 아! 아... <yeah>. 예예 오케이 <웃음> 오케이 <yeah>.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저녁 시간 데러갈 거예요 엔조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아, 언니, 좀 일어나. 아, 나, 아, 고난이 뭐하냐. 아, 짐부터 풀고 실한게난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아야. 싸운다 싸움. 운 어, 알았다니까. 주에누 눈이 달까지 날아갈 뻔했다. 아, 빨리 정리부터 안하면 진짜로 발 구경 지켜버릴랑. 아, 따 아! 아! 내 수첩 아니냐. 아이고, 내가방에 있더라. 엄마한테 이러기 전에 짐 정리부터 하란게. 수첩을 서랍에 넣어둘게. 따워, 따위께. 얘들아 그래서 우리 뭐 너네는 그럼 뭐 블로그 어쩌고 한다면서 여기 뭐 보러 온 거야 그럼 감사제 끝났다며 그냥 끝나가지고 마을 구경하고 그러려고 풍경이랑 이런 거 사진 좀 찍다 가게 음아 사진 찍으려고응 음. 아참 냥아 응 음. 혹시 슬리퍼 하나 신을래? 우리는 커플 슬리퍼가 어. 있거든 어 그래 그래 야 슬리퍼 좋지 어야 여행 오면 슬리퍼지 슬리퍼 어 여행고도 편하게 쉬나. 병아리 슬리포 이게 뭐야? 귀엽잖아전내 <웃음> 너는 왜 상자 속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지. 응, 음, 모르지? 그래 누가 너 상자 속에 넣은 건 아니고. 어? 장 상... 글쎄 그거 기억이 안 나. 야, 근데 이거 나 발이 없어지는데. 부둥탁. 있는데? 발이 공중에 둥둥 떠 있어. 발이 투명하다. 아, 그러면 이거 하이실 쪽으로 가자. 어. 아, 나다! 아 좋구만 아니, 반바지라도 어. 입는 게 나은 것같아어아 어. 반바지는 근데 좀 구리던데 나, 어? 나 잠깐 이것 <웃음> 좀 적을게 홀딱스 안녕하세요 이웃분들 오늘은 이상한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서이츠와 공감 부탁드려요 아 언니 이따 어? 저녁 먹고 마을 구경 갈르 아이고 아 그럼 지금 갈까? 고기도 방금 먹었고 점래는 어떡할래? 우리랑 같이 마을 구경 갈래? 아니면 피곤하면 먼저 자고 있어도 돼? 어.. 아니요 나도 마을 구경 갈래 마을 아기 예쁘더라 아니 옷 입어 아, 아니 그래. 옷이 구려 얘들아 예쁜 옷을 줘봐 멋있는 옷 줘봐 너네 만 알록달록한 거 입고 아니야 어. 너잘 어울리던데 그럼 내가 특별히 상의만 입어준다 아, 빨리 가자. 가자 고마워 그래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네 애들이 아니야 어. 신발 신고 가라 아 맞다 아, 얘들아 빨리. 문을 닫고 다녀야지 아 미안 가자 야너 신발 좋아보인다 어? 아 괜찮아? 오 어, 신발 완전 간지나 그러니까. 야 얘도 신발이 어. 특이하네 어? 오 카메라 봐 카메라 카메라 아오 카메라 캐논 어? 니 여기 마을도 이쁜 어? 어, 해변가에서 네? 사진 찍고 음, 갈래? 어? 그럴까? 그러면 어. 해변까지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1등 할래? 내가 그래 어, 그래 어? 그 1등하면 뭐 주는데? 어? 기분이 좋잖아 내가 셋셋게 어, 그렇구나 파이팅 에 저는 그냥 같이 달려갑시다 에이. 내가 1등인 거 같은데? 아유. 그래. 야 내가 뒤에서 봤는데! 어. 내가 1등이야. 아니야. <웃음>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나야, 나. 볼까? 여기 특이하네? 뭐지? 그래, 거기 서봐. 예쁘게 찍어줄게. 뭐지, 이게? 하나, 둘, 셋. 징이. 착각스. 어잘 나왔다, 잘 나왔다. 와, 여기는 뭐야? 와, 여기 찍어줄게, 그, 그 해변, 그래. 해변 모시기판. 와, 여기 아이스크림도 파네. <웃음> 근데 직원이 없냐? 없네. 응, 직원이 없냐? 아이스크림도 있을 하나, 싶은데? 둘, 셋. 찰칵스 음, 야, 좋다, 좋다, 좋다. 어. 야, 여기 근데 건물도 괜찮아? 예쁘고 해서 왜 관광지인지 알겠다. 유명하다니까. 그래? <웃음> 양이 네? 너도 한장 찍어줄까? 한장 찍을래? 응, 어, 그래? 하나, 둘, 셋. 찰칵스 와. 나왔다, 잘 나왔다. 좋다, 좋다. 어, 아, 우리 좀 출출한데 카페 가서 좀, 뭐좀 먹고 있을까? 아, 여기도 카페 괜찮던데. 한번 가볼래? 그래? 와, 이렇게 노을 진짜 이쁘다. 와, 뭐야, 여기 하늘? 속양 죽인다. 와우. 와우. 와우. 양아일만. 어, 그래, 그래. 아, 나 하늘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팔렸네, 어. 아, 냥이 응. 너 아까, 어, 아까 납치 어쩌고 하더니 너, 누가 너 상자 속에 넣은 거야? 모르겠어 나도 그걸 모르겠네 기억이 안나 그냥 나눈 떠보니까 갑자기 저 상자 안에 갇혀 있었어 근데 어떡하 허무 짠한 그아이거 나를 부상해 여기는 거은데 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유 학생들 저녁은 다들 먹었슈 아아아아아세아아유아녁안 먹었으면 이할아아 가게 가서 저녁 식사는 어때아아유얘아아이호객아이다 호객행위. 아아아아아아요아아요 아유, 아유, <웃음> 뭐처럼 놀러 왔음끼, 먹고 가유. 못 파시는데요? 아유, 나만 따라오면 돼. 좋은데 놀러 왔으면 제일 좋은 거 먹어야지. 인심매매 아니 아유, 따라와유. 이 할미가 뭔지 타겄어. 이리 아, 와유. 원래 그 내륙에서도, 어? 이게 그 할머니나 이런 좀 어린이들로 이거 원래 이렇게 꾸현내가지고 장기 털리는 건데? 양아 아무리 범죄자 할머니라고그 <웃음> 앞에서 대놓고 말하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범죄자 같은 사람이라도 앞에서 범죄자 같다고 아, 말안 할게 안내해 주세요 할머니 아, 아유 아유 그래 그래 에, 에. 아유 우리 집이 13, 14, 15회 감사제 우승한 맛집 중에서도 맛집이요 와삼 어, 3회나 그러면 우승을 한 거예요? 아 그럼 따라와 아유 쩡이다 아유 여기가 마멜 파스타 할미 이름 딴 파스타 집이요. 아 마맹 할머니시구나. 들어와요 어. 들어와요. 와 할머니가 파스타 하신다. 와 이거 굉장히 신세대시네. 와 여기서 먹고 가자. 아유, 그, 여기 바유 여기 바유. 이 내가 두피 됐지만. 내가 직접 봤단 브로피요. 와 13회 14회. 오 15회 다 금상이네요 아유 내가 음식 하나는 와. 자신 이슈와 음, 짱이다 아유 와. 2층이 전망이 더 좋은게 2층으로 올라가봐요 아유 좋다 좋다 네, 2층 감사합니다. 가자 2층 가자 야 이거 이건 뭐야 아유 다와 아유, 메뉴판은 여기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다 마셔. 와, 마멜의 특제 어, 파스타? 가격이 쪼까. <웃음> 야니야, 여기 너무 비싼디? 아, 여기서 먹으면 언니 거덜 나갔어. 커피만 마시고 나가자.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아, 어, 그럼. 아유, 아유, 정해슈정해슈 아,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시고요. 난니 이... 너는? 나도, 저도 나도. 아이스야.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양이 에... 너도 아이스? 그래, 그래. 네, 그럼 이...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잔 주세요. 이... 응, 난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나는 파스타 전문인데, 다들 커피만 마시는 겨. 예, 할머니, 저희가 거지라서요. 아, 배가 불러서요. 아니, 예, 저희가 아까 고기 먹었거든요. 저희가 아유. 배는 부른데, 배는 부른데 지갑이 부르질 못해가지고. 예. 아유, 알, 알거슈. 심부룩 한다, 시무룩게 한다 미안하다 너무 비싸서 내가 여기는 아휴 조금 부담이 되네? 어 아, 진짜 비싸다 무슨 파스타가 이렇게 비싸? 아니 여기 나는 물가를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이게 그 뭐야 그 아까 20이 이게 20 조약돌이야 그러면은? 그런가 봐아 어. 우리가 고기 3인분을 조약돌 6개로 먹었는데 <웃음> 아 그래? <웃음> 아 음. 그러면 진짜 비싸네 아, 아 가게 너무 아유. 예쁘다 이, 커피 차분 그, 한 개, 두 개, 이, 섯 잔이랑. 와. 어? 어, 저희. 어, 저희 이거 안 시켰는데? 시켰는데? 어, 안 시켰는데? 에휴,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디. <웃음> 나가 학생들 보니께 우리 딸내미 생각이 나서. 호국수 어. 아유, 이번만 이렇게 챙겨주는 거니께 어디가서 말하지는 말더라고 예예예 아,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뭐 어디가서 말을 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려 예. 그려 타지에서 굶고 다니면 와. 부모님도 마음 아프제 어디가는 나가서는 건강들 잘 챙겨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숙소는 어. 정해놓겨네 네, 예, 저희 팩키하우스요 예, 예. 그렇구먼 자렸어 자렸어 거기 시설도 되게 좋구 주인이 외지인이라 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음... 싹싹하고 사람이 좋아 잘쉬고잘 음... 놀다가 예예예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와, 할머니 진짜 네, 좋은 신분이다 괜히 비싸다고 뭐라 했다 진짜 착하신 네. 분이야 오 장난이다 <목소리> 응. 어, 우리 다, 다 먹었으니까 나갈까? 그러잖아. 근데 얘들아 어. 응? 우리 화장실이 어디야? 화장실 여기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 아, 먹었더니 화장실 가고 싶네. 어, 빨리 가자. 사장님, 혹시 어. 화장실 있어요? 아유, 어. 우리 가게는 화장실이 없는데. 예? 에? 어? 아, 좀마 참아. 아, 화장실이 없어! 좀만 참, 펜션 가서 살래? 아, 그래, 그래. 아, 사장님, 그럼 저희 결제할게요, 지금. 파스타까지 아, 저희가 아유, 계산할게요. 얼마예요 아유, 맛있게 먹어슈 아, 네네. 아유, 차분거 서이 해가지고 삼조약돌만조유 응. 아, 하 아. 파스칸은 나가주는 서비스요 <웃음> 와, 아, 와 진짜 여기 와 관광지 인심 진짜 와 얘들아 이거 너네 블로그에 진짜 꼭 써야겠다 그게... 와... 어? 아니 근데 음식점가다좋는데 화장실이 없어 그럴 어? 수가 있냐? 어? 근데 왜 그렇게 돈을 흔들어 잽힌대요 아유, 가끔 가짜 조약돌이 있어서 그려 뭐여? <웃음> 뭐여? 여기 와. 화폐가 조약돌이다보니까 해변에서 아무 조약돌이나 긁어와서 내미는 농팽이들이 있어 <웃음> 헐 너무하네 사기꾼 새끼들이네요 그려 그려 은디 우리 화폐로 쓰는 조약돌은 휘두르면 빛이나유 그니께 이렇게 오 손으로 한번 휘둘러가지고 확인하는 보여주세요 내가 다시 보여줄게 예와 할머니 너무 착하시다 와 변했다 뭐가 변했는데 어디? 아유 내 손을 잘아 오! 오. 이게 진퉁인기 어디 가서 속지 말라고 오 신기하네요. 네. 아오오오오오오오오는아오고 혹시 기분 상해하지 말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예 아이고 아니 아니 틱틱 그치, 쉿 어. 뭐야 뭐야 방금 어? 싸운다 무 소리 있지? 아니 이게 뭔소리여 일을 하기 전에